안녕하세요 푸노보컬 입니다 오늘은 공명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연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좌전에 감사 인사 한번 올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 4천분께서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구독자가 이제 4천명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네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관심 주시는 한분한분 한 분, 시청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다짐한 게 최대한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 발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시청하신 분께서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미투님이라 분이신데요. 미투 님 보고 계신가요? <웃음> 초보자가 이제 접근하기에 아주 난이도 라든지 뭐 강의의 폭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 댓글 보고 더 이제 초보자분들 그리고 발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 드리고 또 길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 질높은 지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공명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소리를 낼때 울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명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으면 뭐가 가장 좋냐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요 넓은 대강당 같은 곳에서 어 내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다수의 인원들에게 말을 하는 것과 마이크를 쓰고 인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고요 마이크를 쓰면 내가 편하고요 듣는 사람도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전달이 잘 되지 않고요 마이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 전달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아주 극대화된 전달력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명이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공명이고요 자 소리라는 것은요 누구나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발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고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느낌에 대한 자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걸찾으면 돼요. 자꾸 겉다리를 이렇게 해지으면안되시고요 근본적인 걸 찾으셔야 돼요자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돼서 글자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음이 결합된 발음을 하게 되면 후두의 위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두라는 이 발성기관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대가 조여지면서 올바른 공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두라는 기관은 하강을 해 주어야 내려가야 성대가 아주 부드럽게 진동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자 공명이 잘 확장되고 전달되려면 발성 연습을 할때 자음을 섞지 마시고 모음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스케일 연습 이라고 하죠 이 스케일 연습을 할때 자음을 섞지 마시고 모음으로만 하는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 발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절대로 고음 연습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개념에 대해서 인지력이 약한 분들은 고음이라는 걸 내게 되면 후두가 올라가면서 성대가 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를 내리고 발성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후두가 더잘 내려갈 수 있는 저음에서 그 근본적인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 자 이렇게 저음에서 모음을 이용해서 발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자음을 한번 붙여 보시면요 후두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내 입안에서 느껴지는 울림의 양이 조금 더 감소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가가가가 사사사사사, 바바바바바, 카카카카카. 자 다시 돌아와서 모음으로 해보면요. 하. 후두의 위치, 후두가 하강되는 위치, 그리고 성대 접촉력, 그리고 입안의 공명이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 에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음에서 내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음을 결합해서 발성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모음 모음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단모음 중에서 아에이오 우, 이 다섯 개 모음이 공명을 자각하고 컨트롤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는 라 것이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좀더 직접적인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픈더보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음성 파일로 피드백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음보다는 모음을 그리고 저음에서 충분히 내 입안에 공명을 자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훈련 오늘을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